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강사 조수진입니다 아, 7월 30일 토익시험 여러분 음,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아요 방학이 굉장히 한가지 몰입할 수 있는 좋은 아, 선물과 같은 시간이죠 토익에 몰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인을 한 기간이 거의 이제 두 달이 가까이 된다면 아마 그 긴장감을 좀 더해서 약간의 이제 실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를 제가 매번 비교해드리는데요. 아마추어의 실수는 현 실전 감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 그러므로 자기가 연습한 거를 최대한 발휘를 못하는데 프로는 어 연습했던 대로 한껏 역량을 뿜어낼수 있는 게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단단한 돌과 같은 어디서나 빛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음, 여러분 잘 해오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어, 그렇게 어, 계획한 대로 많이 못했다면 그 결과가 아마 여러분들의 과정을 반영하리라고 봅니다. 어, 결과가 지나치게 못 나오던가 지나치게 잘 나오던가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은 더욱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놨다면 그걸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꼭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어,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침, 음, 9시 20분에 입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9시 5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고그 사실을 찾는 그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어, 바이, 건물이 이쪽 저쪽이 연결돼서 구름다리를 뭐 건너가라 막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막띕니다 근데 9시 50분까지 입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제 40분까지 35분까지 좀 학교에 도착해서 고사실을 찾아서 좀 자리를 어, 안, 어, 편안하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의자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면 의자를좀 조정하시고요 또 다리떠는 학생들이 있는데 눈이 얘기하지만 다리떠는 본인은 심리적으로 뭐 편안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을 쓴다라는 것좀 어 생각하시고 남한테 좀 해를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언스 s p o k e n 그죠다 지켜야 되는 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사장이 좀 매너 없는 무매너 없기를 좀바라겠고요 감독관분들이좀 어, 무매너인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시험지를 좀 준비를 해 놓고 배부를 하세요에 배부를 해야지 어, 준비하고 안 하다가 비닐 뜯고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지난번 시험은 한 3분 4분 정도가 지나서 시험지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친절하게 먼저 이렇게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달은 진짜 대박 달이죠. 아~ 근데 이제 일부러 말씀을 좀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여기에 그 토익 관계자가 아니라 그냥 선생이기 때문에 시험지 마키하는 거 괜찮다라고 마음을 놓는, 놓게 는놓 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십니다. 이제 그런 반면 어, 시험지 마키하지 마세요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파트 5를 푼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중앙방송의 시계를 믿어야지 본인의 개인 시계를 믿고 시험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 근데 시계는 그 교실 안에 시계를 이제 걸어놓긴 하는데요. 중앙방송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RC시간에 75분 있다가 이제 끝나는 그 시간을 본인의 시계가 있으면 좀 맞, 맞춰놓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샤프 쓰지 마세요. 너무 동그라미 오래 걸리죠? 음, 안피를 좀묵직하게 깠던지 b 비샵 분방구에서 한 500원 정도에 팝니다마막한 어, 시간도 좀 절약해야 되겠고 다반지를 반으로 접어도 괜찮아요. 100개 100개 이렇게 있어서 다반지를 바짝 붙여서 마킹을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반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하면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이렇게 접어놓고 마킹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어차피 OMR 카드는 빛을 쏴서 읽기 때문에 꺼먹기 칠한 부분만 읽히는 거여서 그 이외에 어, 약간의 표시를 해도 그게 전혀 무관하니까 진짜 없고요. 어, 그 다음 어, 파트 3 같은 경우는 3개씩 이렇게 줄을 걸어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광편이나 뭐 다른 색깔 수도 괜찮고 연필로 어, 32번부터 3개씩 끊어서 이제 마킹을 어,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 우리 고수들 그렇죠. r c 시간을 좀더 벌기 위해서 그러는 방법도 있고 아, 또 파트 5부터 7까지 마킹을 한꺼번에 옮기시 또 밀렸을 경우가 있으니까 다섯 개씩 끊어서 밑줄을 걸어 놓고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음, 준비 좀 잘하고 가시고요. 지우개 하나 챙겨 가시고 또 좀 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아마도 틀고 할 겁니다 그래서 LC 시간에 좀 소음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시면 꺼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러면 껐다가 하다 보면 더 괴로움을 느끼게 돼요 음, 그래서 차라리 약간의 소음이어도 어, 좀 시원한 그런 어, 고사장에서 LC 집중을 좀 높이는 게더 낫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음, 보고 합시다 이렇게 했다가 막 뒤에 시선이 따가워서 뭐 다시 키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두분 정도가 너무 덥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의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날씨 상황으로는 그냥 키고 어, 시험을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RC시간이 틀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미리 먼저 문제를 우리 풀어보신 분들, 어, 수강생분들은 이제 자료를 다운받는데, 어, 아직 그 먼저 풀어보지 못한 분들은 그냥 문제풀이를 보시고, 제가 답을 먼저 툭 얘기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을 좀 드리니까요, 어, 문제를 정답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정답 찾는 그 과정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바꿀게요. 자, 101번부터 갈게요. 어, 여러분, 제 데뷔특강이나 뭐, 여러가지 수업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그, 중급 정도의 난이도, 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막판에, 어,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어, 쉬운 문제는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마치기 때문에, 어, 그러므로, 약간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는 것만 제가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니까요이 정도의 난이도는 절대 아닙니다. 시험 보는 난이도는 이거보다 훨씬 떨어지고요. 한 5개 정도에서 승부가 갈라지죠. 860점 넘느냐 못 넘느냐. 음,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다 어렵습니다. 에. 자, 그러므로 아, 우리 시험 보기 전에 그냥 한번 쭉 정리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101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런 식의 보기는 딱 봐도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부정 대명사냐, 형용사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보시면은 자이두 개, one, another, each other 이게 지난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 또 이런 보기 구성을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작부터 내지 않을 문제를 좀 시작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다른 걸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이 a c h o t h e 은한 문장에서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동반 탈락거리예요 그래서 버려지면서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어법으로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ny o t 과 other ones가 품자가 다르네요 아더 원스는아 t h 이 형용사고 원스가 명사니까 얘는 명사예요. 애니 아 o t h e 은 a n 형용사, 아 t 도 형용사, 그들은 형용사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품사는 이게 해당된 품사이기 때문에 뒤에 수반이 되는 게 뭐겠어요. 얘는 특히 명사가 수반이 되겠죠. 형사, 용 명사 관계. 자, 이거는 명사가 수반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뒤에 보이죠? 휴 u m a 디텍 t y 이것 때문에 프리즈. 명사가 있으므로 형사 정답이죠.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기타 문제 음, 가능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it, any, every 뭐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자 some, most, 자 여기 한꺼번에 묶어서 갑니다. it는 일단은 얘는 형사, 명사가 다 돼요. 명사일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되겠고 뒤에는 특정의 개념, 더나 소유격을 쓰면서 어, 복수 명사를 반드시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는 이치니까 단수 동사가 와야 돼요. 자, n y 는 어, c a l 도 되고 c a 도 돼요. 즉, 가산에 단복수를 붙일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부정 형용사고요 어, any 뒤에 불가산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information이 대표적인 불가산으로 본다면 어, s를 붙여서는 안 되죠. 자, every 는가산에 단수를 붙입니다. every c a l 만 돼요. every call도 안 되고 information 불가산도 안 되고 is. 자, every 가 어, 만약에 복수를 붙인다면 every, t w o m o n t h 이 이런 는는든이란 뜻이 아니라 마다란 뜻이 r r o w o m o m o s t 자 m o 취급을 한 t 라는 거는 가산 불가산 다 붙이고요. 가산이 올 때는 s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불가산 쓸 때는 안 붙이고 당연히 o f 이 o m o r r o w tomorrow, tomorrow, t o m o 어부 뒤에 전체사는 더나 소유격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시기바랄게요자 넘어가죠. 102번 이 문제는 m a r k e 일단 제가 매번 문제풀 때 설명드리듯이 쉼표를 찾아라 그러죠. 처음, 처음에 찾아야 될건 될 쉼표 그 다음 동사 찾고 명사 찾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밝아 나가시면 좋은데요. 버트 앞에 신표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 자, 동사가 maybe left 있고요. s h 그래서 이버튼은 등이 접속사입니다. 자, 여기 안에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marked confidential 이라는 이 부분은 형용사 9에 해당이 됩니다. 즉, t h 하고 R이 있다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복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주어가 될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도우즈하고 에, 데이, 디스도 있긴 한데요. 자, 이거는 어, 일단 도우즈가 정답이 되고 데이는 멀트를 어,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도우즈가 지시 형용사 대명사 여기서 지시 대명사라고 봐야 되겠죠. 자 도우지 뒤에 수식어구가 붙으면 이런 식으로 어, 도우지가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음, 도우자 할래 뭐 데이 할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렇게 도우지는 수식어구가 붙어서 그런 거에 해당되는 어, 종류만 같은 거고 다른 거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다른 거자 이거는 동일한 앞에 명사에 언급한 동일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ost packages 이게 a 의로 받아지려면 이게 동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사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those multi-confidential이라고 찍힌 그것들 자 그러면 those는 패키지를 나타내는 종류이긴 하지만 그렇죠? 다른 거를 나타내는 어, 말이라는 건이 c o n f i d e n t i a l 찍힌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갈게요. 103번. 자, 어, improve라는 동사로 연결을 쭉 하고 있는데, 네 가지 보기도요. 음, 일단은, 쉼표 없고, 동사가, predict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절. 그룹 predict 대절 이하를 예상했다. sales가 있고요. 그죠? 여기 동사가 있어야 되죠. 얘 때문에. 동사가 없으니까, 시제를 갖고 있는 동사가 다 되는데 이런 거는 오답 처리가 되겠고요. over the next year 자, 그 다음 improve는 자타 동사가 솔직히 다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시제에 대한 거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next가 있으니까 미래적인 해석이 나와야 되겠죠. 과거적인 거다 빼세요. would improve. 자, c가 정답이에요. 자, 만약에 will improve 있어도 계속 답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4번 계속 갈게요. positive라는 단어를 갖고 부사를 만들었는데, more, most, 자, as 들어갔고, 일단은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respond. 그럼 respond는 자동사죠. reply to와 respond to가 동격이에요. 자, 이 2가 전치사 2가 아, 되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초정수 추가 아니고요. 답변을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자, 일단 부사 분위기인데 되이 있어서 뭘정답시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비교구문 동등비교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어, B동사 as 에즈, 형용사 as 와 일반동사 그다음 as 부사 as 이런 거있고요 또 as much a as b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a하고 b가 같은 품사가 와야 돼요 b 못지않게 a도 b 만큼이다 a도 그래서 제가 초정사 오면 앞에도 초정사 오고 형사오면 형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품사를 앞뒤로 나열하는 동등비교의 구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본 갈게요 Okay, 자이 문제는 어 R 뒤에 들어가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인데요. 자 이런 전치사 같은 것들이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13강을 보시게 되면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표맨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어, 비형용사 전치사 툴을 붙이는 것과 그 명사 뒤에 오겠고요. 자그 다음에 b하고 형용사하고 t 정사 붙이는 거요.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어, 분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어, 전, 전치사를 붙이는 거는 be a subject to밖에 없네요. 자이 b는 약간 끌렸다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것 때문에 be likely 얘는 t 정사 붙여야 돼서 자 be subject to 자 이것이 정답이 되죠. 어디에 달려있다. 음자 계속 넘어가죠. 음 조금 더좀 보자면 be in integral to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전치사예요 어디에 필수적인 이런 거또 be responsive to 어디에 답변하는 이런 거있고요 네. 투부정사 붙이는 거면 너무 많죠. e a g l 정사 또 be willing to 정사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한번 쭉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사도 있죠. be committed 전치사 to 그 다음에 be 어, 동사 원형을 붙이는 거니까, 뭐, B, 음, request, 부정사 이런 것들. 네. 자, 106번 넘어가죠? 이렇게 옮길게요자 106번 좀 확대를 해서 문제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크린 키쳐를 조금 잘못해서 이게 왔다 갔다 안돼 가지고요 어, 여러분 좀 양해 바라겠고 자 그래도 잘 보이시죠 자 계속 갑니다 형사의 오휘 문제입니다 according to industry experts에 따르자면 1 is highly t h a t a 진짜 주어절이 연결이 되면서 이트는 가짜 주어입니다 아, 그래서 데트이야가 매우 어떠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형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프라버블 a b 은 가능한 있음직한, 그럴듯한 이런 뜻이고 c o n f i 는 앞에 반드시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I'm confident about 어드바이저블은 투정사잘 붙여요 투정사 하는 게 바람직한 그 다음에 포텐셜은 잠재력이 있는 자 보통 이제 데트절이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데트라는 내용 자체가 가능성의 여부가 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어, 그래서 이트 데트 사이 에들어간 형사들이 이 i 즈 highly probable 대절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i 즈 apparent 아주 명확하다면 어, 이런 것들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리즈 뭐 impossible 어?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많죠. 이리즈 또 v i t a l 그 다음에 대절, 그러면은, 이 뒤에는, 어, 슈드가 또 생략이 됩니다. 그런 거. 자, 자 7번 계속할게요. 슈퍼바이즈 동사 갖고 어, 내기 보기를 구성 짓고 있으니까, 일단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묶겠고요. 테를 일단 보세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테, 먼저 생각, 수, 일치, 단복수, 그 다음에 시제, 이 순서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테가 다 복, 어, 능동이네요. 그쵸? 능동태 목적어가 뒤에 와 있습니다 그럼 시제를 물을 가능성이 높죠 at the end of next 자, next 때문에 미래인데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좁혀집니다 여기서 미래의 완료와 미래의 차이점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미래의 완료는 by the time 이런게 있어 줘야 돼요 현재 동사 쓰고 아니면 by 하고 미래 시간 그때까지 완료가 되는 시점을 나타내서 as of 미래 시간 미래 시간을 주면서 언제, 로써, 다음 달 로써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래 관련된 이러한 장치들이 있어야지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에트나요. 에트, at. 다음 달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단순 미래 A가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08번 넘어갈게요. 자, 조금 줄일게요. 네. 808번 갑니다 프리비어 l y 자 앞에 has world 자, 현재 완료 시제를 꾸며주는 동, 동사 수식의 부사의 어휘 문제인데요 자 부사의 어휘 문제는 뭘 수식하는지 먼저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관계 잡을 때 이런거 놓치지 마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럴 때는 항상 인과관계, because, 양보, 올도 같은 거또 역적, 버트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적, 이노를 투정사 이런 것들이 내용을 파악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흘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 이 사람이 결과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work in both business management and textile design 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상적인 리더이다라는 얘기겠죠. yet는 have yet to 정사가 오랜만에 나오면 maybe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뭐뭐하지 않았다 이런 관용구 같은 거. 어, 그 다음에 especially는 특히, 특히 동사를 수식하기보다는 특히 어 전체 사고의 수식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문장 전체 수식할 수도 있고 previously는 이전이라는 뜻이고 ever는 여지까지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지까지가 경험을 나타내죠그 않죠 previously가 얼마 전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요 예전에 했다라는 그런 어, 경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전에 그랬던 어떤 과거의 사실 여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이의본 적이 여지까지 있다는 라 경험을 전제로 할 때는 이 사람이 아이디어란 어, 리더다 이런 내용이 더 이상적이죠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previously의 오답의 함정이 좀 느껴지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됐죠? 자 109번 자 여러분 7강의 부사를 보시게 되면 아마 정리가 잘돼 있을 텐데요 어, quite rather 묶어 드렸고요 well 따로 갖고 to then very enough 자, much even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나눠 드렸는데 일단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얘는 비교급 수식 부사예요 비교급 수식 원급 수식하지 않습니다 자, enough는 후치 수식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형사 있으면 이렇게 빈칸이 뚫리면서 얘가 정답이 됩니다 후지수증 얘밖에 없으니까. 어, 근데 very는, 어, 강조하는 거죠. 형사 이렇게 오겠고, 이거는 부정의 뉘앙스에요.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될 게, 어, too much, much too. 이거랑 좀 비교를 해야 되죠. 자, too much는 I don't have too much, I don't have too much time. I don't, I don't have too much money. 이게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얘 품사는 형사 를 보셔야 됩니다 자 much2가 이게 부사예요 근데 내용이 좀 부정적인 의미니까 형사가 와도 좋은 형사는 안 오겠죠 뭐 way2의 동격이다 생각하시면 that's way too hard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이러지 uh, way too beneficial 이런 걸 넣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uh, well은 uh, 얘가 잘꽤 있어요 꽤 잘도 있지만 꽤도 있어요 동작을 잘 했다는 라 것도 물론 수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꽤 상당히 있다는 해석으로서는 얘가 과거 분사 수식이 좀 많습니다 well qualified 이런 거 well known 같은 거 있죠 자 얘도 상당히 꽤 인데요 얘는 일반형사 수식하기 좋아요 음, 근데 이제 crowdy 같은 경우는요 얘가 분사가 아니라 이 생긴 자체가 일반형사입니다 그래서 quite crowdy 또 well crowd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내용 살펴볼까요 has reported that y 를 보고 있습니다 the new mobile telephones are the lightest to be purchased by the department 자 여기서 최상급이 보이네요 음 가장 가볍다 요 are lightest 더를 붙여서 가장 가볍다 자 그러면 얘를 수식하기 가장 적절한 게 뭐겠어요 자 여기서는 white하고 뭐 quite well 이런 거다 제껴놓고 여지까지 가장 가벼웠다. 이게 여기서도 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에벌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경험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에 가장 어떠하다. 이런 수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a가 정답으로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0번 갑니다. 자 일단 동사 있다 없다. 동사 있죠. b서브젝트. 자 문제가 문제를 도와줄 수도 있네요. 그죠? 자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는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오릴스가 일단 주어지 어리수일지가 됐으니까.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단어는 뒤에 더 명사를 붙였기 때문에 이 명사를 목적으로 삼을 만한 동사의 성격은 있되, 실제는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익시링이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얘를 태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를 이렇게 잡아세요 첫번째. 자, 본동사와 절의 숫자가 같은지를 확인한다. 여기 과정에서 어 갈라지는게 아, 내가 준동사를 정답으로 처리할지 본동사를 정답으로 처리할지가 나와요 본동사와 절의 개수가 같잖아요 그렇죠 절이 하나고 동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준동사를 골라야 된다는 문제라면 얘는 테를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능동텐지 수동텐지의 문제는 일단 보기에 깔린 동사 자타 동사인지를 확인하시고요 익시리가타 동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 능동 정답이 C.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요. 자, 이거를 절로 눌리면, 데트, 익시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트 빠지고 익시드를 익시딩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1번. 자, 제가 아까 다른 문제 볼때 살짝 언급을 했던 게 여기 바로 나오는데요. 자, 일단 앞에 imperative 있죠. imperative. 자, imperative가, 어, 필연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주장, 강조, 권유일 때, 대체, 쉬도 생략 이러면 형사도 마찬가지 B동사가 있고 뒤에 important나 vital, essential, necessary 이런 좀센형사가 있다면 여기도 쉬도 생략, 동사 원형 답이 되겠죠 그죠? 시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되죠 대거과 과거는 항상 동반탈락 동사가 필요하니까 얘는 아니, 아니고 B정답 쉬도가 생략돼서 자, 112번 오케이 okay. 자, 요것도, 어, 쇼스가 일단 있네요. 그쵸? 자, 준동사 찾기 문제를 제가 많이 좀 골랐는데요. A quarterly survey. 자, 뒤에 동사 넣으면 안 되겠고, 자, by가 있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하고 반대로, e x c e d i n g 을 풀었다면 여기는 목적이 없으니까, performed it.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태문제예요 113번. 자, by the time. 아까 도 얘기했던 게 바로 적중. By the time. 매 magazine, article, devices. 자, 심표가 일단 여기 찍혀 있습니다. 자, 뒤에 동사 보세요. 자, 여기가 과거네요, 과거. 자, 그럼 과거면 이쪽도 과거 종류로 가져야 됩니다. 이미 이랬었다. 보통 이제 대과거를 쓸수 있어요. 여기도 과거로 가세요. 시제를 맞추기. 시제 따라가기, 팔로. l l 자, B 정답. 만약에 뒤에가 미래 완료라면 그때는 현재가 정답이 될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때쯤에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 완료는 by the time, 주어, 현재, w i l we'll l have a pp. 여기서는 과거니까 과거가 정답. 그래서 b 정답이에요. 자, 1 1 4번 갑니다. 형사의 어휘 문제. make가 일단 O형식이에요. audience를 어떻게 만들다. sitting through long presentation. 아주 긴 presentation에 앉아있는 거는 어, audience들을 어떻게 만들다. r e m a k a b l 발목할 만한, 어, restless. rest가 쉬다는데 rest가 반대말이죠. 그죠? 자, 이게, 침착하지 못한, 들떠있는, 뭐, 끊임없이 활동적인, 이런 뜻이고요 concise는, 어, 우리 옛날에 concise라고 사전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 이름을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세요. 네. 간결한, 이런 뜻이에요. excessive. 아까 x라는 동사 형 형태, 과도한. 자, 그럼 정답이 이 사람들이 r e d l e 어, s s long presentation에 앉아있는 건이 어, 사람들을 r e d l e s s 하게 만들다. 자, 여러분들이 렇게 푸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audience is B동사에 들어갈 게 뭔지를 고른다면 사람하고 붙을 수 있는 건 정답이 어, B가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자, 115번 자요 문제는요 어, B동사 뒤에 데트라는 게 있다라는 것 같고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데 t e r 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쇼이 우리 능동을 쓸 때는 보통 어떻게 쓰죠 어쇼, 썸바디 데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인쇼하고 어쇼 e 제가 매번 비교해드리는데 데트 ER을 게런티 하다고 누구에게 대트 ER을 확신시키다 그 예를 수동태로 만들면 은 'B sure 어쇼 d 드 다음에 데쩔 이렇게 잘 나와요 그죠. 어, 그 정답 A가 되겠고요. 116번 갈게요. 왔다 갔다가 좀 불편하네요. 제가, 음. 좀 가져와, 130번. 어, 반 왔으니까 지금 반만 풀면 됩니다. 자, 전체사의 어휘 문제인데요. It's main competitor. 자, 이 회사의 main competitor의 어쩌고, 어, ergonomic uh, ergonomic chair chair이 어, 주어고요 여기 뒤가 is it lightweight 이 동사죠 o f f e r d i t 이게 형사 9고 uh, comes in variety in a variety of colors uh,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인체공학적이라는 뜻인데 의자가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고 가볍다요 자 그러면 이 업체의 경쟁자와는 어떻게 to contrast 대조적으로 정답 by way of 자 이거는 어 무엇을 거쳐서 경유하여 instead of 대신에 so as는 to 정서 이렇게 붙여서 모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정답이 a죠. 자 번. 자이 문제는 about 뒤에 들어가는 저를 수반하는 명사절 접속사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절 가능하죠. 여기 동사에 있으니까. 자 보기를 보시면 whether, whom, who, whenever 들어가는데 완전 문장이 붙었어요. 자 정답 whether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요거를 물을 때도 있고요. 자 a s o 를 물을 때도 있었어요. a s o 하고 a b o u t 동격이 되겠고 118번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the store, charge it. c 리 i t i c 두 번을 잘못 부과를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in-advertly, 좀 어렵죠. 이게 미스테이크리라는동격이에요 음, 그래서 실수로라는 뜻으로 외우시고요. 119번, until you are otherwise, 자, 우리 otherwise 얼마 전에 나왔고요. 어, 달리 다른 식으로 하는 해석이면서, 앞에 내용은 d u 이유를 이제 언급을 하니까 또 인과관계 내용 잡으시고요 the ongoing renovation 지금 현재 로비에 있어서의 개조 때문에 please don't enter the building 들어가지 마세요 무엇을 통과하면서 through the north entrance until you otherwise 자 여기서 notify가 정답이 됩니다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달리 다른 식으로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이 건물을 이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A가 되겠고, 아까 어 s s u r 하고 구조가 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notify하고 inform 같은 동사는 somebody에게 대절 이하를 알리다, 공지하다죠. somebody are, somebody is notified 대절, inform 대절, 아까 assured 대절.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됩니다. 120번. 자, 'falling'이라는 단어가 뒤 붙었는데요. 어, To win, 자, 여기서 'to' 정사 이렇게 왔다는 거는 이 'falling'이 'to' 정사의 관계가 이가 목적어예요. 자, 'fall' 'fail', 'falling'이래. 자, 'sorry', 'fail', 'fail' 'to' 정사, 그러면 'to' 정사하는 거를 실패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 To win customer support를 얻는 거에 실패하는 거 이후에 에 네,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h a s b e e n withdrawn from the market으로부터 이제 걷어들여진 거야 이 프로그램이 어, 그래서 자꾸 서포트를 못 얻었으니까 이거 제품을 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repeat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동작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동명사로 보시긴다면 준동사나 동명사 repeatly가 정답이 됩니다. 어, 반복적으로. 음, 계속 반복적으로 이 투정사는 실패했다는 뜻이 되겠죠. 21번. 자, 이 문제는 어휘 문제 is the most notable business feature. 오랜만에 이런 문제 보는데요. 자, 지금 앞에 a leading telephone service provider가 uh, the most notable business 자, 이 뒤에가 복수 명사가 아니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어몽어를 했을 것 같은데 이 동사 어몽하고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야지만 이게 답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는 복수 명사들 중에 하나다 이면치일 는는데뒤 복수가 아니죠. 그쵸 자, 그럼 뭐가 정답이냐면 be considered가 정답이 됩니다. 앞에 있는 업체와 뒤에 있는 비즈니스가 동격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하고 뒤에 있는 명사가 이렇게 오는데 수동태라는 태 뒤에 뒤에 명사가 오면서 가능한 어? 태가 사형식하고오형식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가능하다는 라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보통 이제 주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비동사하고 3형식의 수동태면 뒤에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전체 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명사 가 있으면서 이런 구조를 이루는 게 이동사 어워디드 응? 뭐 센트 음? 뭐 프로바이디드도 뭐 사용 수도 있어요. 기분. 그리고 명사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건 수령인 뒤에가 공급물. 근데 얘가는 동격 관계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A가 B로 간주되다. 앞에는 A가 필요 임명되다 이렇게 되니까. Appointed. 이것도 임명되다. 네. 임명되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122번 갑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2시 55분. 네. 자, 제가 자꾸 눈이 감기네요. 네. 자, 여러분. 음, 열심히. 음, 제가 앉아는 시간에 여러분도 앉자길, 네? 네, 같이 앉아야죠, 그 네, 자, 계속 갑니다. 2 2 번. 어, 이게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렇 자, after our company expanded into international m a r k e t 으로 확장이 됐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매출이 총 수익이 더보, 얘가 동사야. 두 배가 뛰었다. 여기 들어갈 품사는 일단 뭘까요? 여기서는 자동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이 가능하죠. 부사가 정답이에요. 부사. 에벌은 여지까지 이렇게 왔다든가 m u c 이분 o r e even 이 동반 탈락거리 나오네. 자 아까 얘기했듯이 m u 하고이분이비교급 수직 부사면 은 얘가 답되면 얘도 답되겠죠. 그렇죠. 이거 두개 쌓입니다. 뭘 되니 부사가 있어요. 음, 두배 이상 뛰었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뭘 대는 숫자도 수식하기 좋아해요. 자, 123번. 자, is, 더가 있고 method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자, 더가 있다는 거는 뒤에 명사가 있는 상태에서 형사가 들어가서 명사 수식이죠. 형사 두개 있습니다. preferring이냐, preferred이냐, 타동사 명사 수식, pp가 해요. 더 선호되는, 그래서 정, 정답이 C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preferably라는 게 출제가 좀 되는 어 단어인데 가급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가급적으로 자 124번 어미드는 뭐뭐하는 가운데 라는 뜻이에요 환호하는 가운데 어미를 shouts of joy 어미를 tears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거. 자, 어게에스는 대항이고 비사에는 개다 e x c e p 은 제외죠 The advice of the board of directors did not vote to support the murder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네요 수부정사 하는 거에 찬성을 안 했다. 이거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거에 대항하여. 반대로.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맞지 않게 딴 결과를 보였다는 얘기죠. 행동이 있어서.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125번. 자, 이 문제는요. 컨트레스가 여러분 자동사도 있는 거 혹시 모르셨죠? 어, sales figure contrast with those prior to the launch of aggressive advertising campaign. 어, 굉장히 아주 공격적인 그런 광고 캠페인의 전, 판매 수치하고는 상당히 대조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harply가 정답이 됩니다. 어. 그래서 얘는 날카롭게도 있지만 뚜렷치. 이런 뜻도 있어요. 126. 투어리즘에 있어서의 상당한 뭐가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뭐뭐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러면 fluctuation은 요동, perception은 인지, 치가 어, n o u r i s h 는 n g 은 narrator 어, 서술 또 obligation, 의무 얘는 투정사자르거든요 그 정답 fluctuation 오르락내리락하는, 요동는 안정하지 않은 불안정함 27번 자, 이거는 얘가 결정해요. 하프. 자, 이 관련된 게 조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하프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이거를 뭐뭐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d i a g 이 o 노즈. 자, A가 정답이 돼요. 128번. 자, 이거는 아주 가끔 문제를 내는데 한 9년이나 8년 만에 하나씩 나오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좀 냈었어요. 그래서, 어, 또, 이 어려운 문제를 좀 내는 의도가 문제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걸 어법으로풀세요 Uncomfortable they may be. 형사를 끄집어 당겨서 붙일 수 있는 분사는 이밖에 없습니다. However, 자, 이거는 no matter how하고 동격이에요.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 상관없이지, 그런 말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129번을 갈게요. 요 문제는, 어, merge so 자, 부사 어휘문제 동사수식하는 것 같고요 앞에 요 회사와 요 회사가 매우 어떤 방법으로 합병을 한 이래로 have yet to 정상 아직 못했다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합병을 했길래 그럴까요 shortly 곧 미래랑 어울려요 expectly 예상 맞게끔 jointly 합자의 r e c e 매우 최근에 어, 최근에 그래서 그런 이래로 아직까지 결정 안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정답은 t 가 정답이요 에 130번 마지막 자, traffic is being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다 자 얘가 능동을 바꿔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 음, 그러면 traffic 교통 흐름을 어떻게 했다가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가 되, 되겠죠 divert 자 얘가 정답 그럼 divert가 방향을 돌리다 거든요 우회하는 거, 딴 데로 돌리다 이게 또우이는딴 데로 돌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저는 어 8월 여러분 원격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I wish you good luck,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자, 이게 십자가라고 그래서 행운을 빕니다라는 뜻이에요. 집중 잘하시고요. 정리 잘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